잠시만요 1,600 인생강화이세요? 혹시? 아. 오케이 일단 그럼 바로 구매를 할게요 아 제발 이제 한번 붙어보자 진심 재물부터 먼저 갑니다 이거 절대 붙을 일 없기 때문에 3복 일단 안되고 2복1복 됐다 와 드디어 터졌다 갑니다 호돈 바로 갑니다 진짜 4.15칸 박지성 응원가로 간다고요? 박지성 응원가? 안되는데? 박지성 응원가 안되는데? 저가 여태까지 다잘 붙인 부금이 있는데 그거 말고 박지성 응원가로 원한다고? 와 진짜 한번 붙여보자 진심으로 일단 제 부금이 아니라서 이번에 좀 처음이긴 한데 붙여 본다. 잠시만요. 부금 잠시만 바꿀게요. 와, 나 지금 전혀 안 온다. 붙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다. 눌렀습니다. 와. 와, 진짜 제발 가 보자. 눌렀어요, 지금. 뒤돌아 달라고요? 제가 뒤돌면 저가 어떻게 봐. 자 제가 321 하면 가도록 할게요. 그냥 일단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. 3, 2, 1. 가봅시다. 아. 아, 죄송합니다, 마인드님. 일단, 어, 오늘은 감이 너무 안 잡히긴 했는데. 아. 아, 근데 이게 안 붙네, 오늘. 아. 아 진짜 오늘 붙었어야 했는데 일단 역대급 어, 그거를 주셨는데 진짜 하루종일 이게 너무 다 터져버리고 이게 안터지고 그러니까 아... 아 일단 마인드님 너무 죄송하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다음에 한번 또 오시면은 그때 제가 제대로 붙여드리도록 하고 어아 일단 이거 붙여드렸어야 했는데 어. 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